박수 앙중심 대기 현장입니다. 오늘 저의 의상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의상인데요. 이렇게 반지도 끼고 이게 스타일리스트 수장님이 직접 만드신 이어 커프예요. 제가 귀를 안뚫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셨고 이게 진짜 예쁘고요.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은우의 시선으로 저희 대기실을 밀착 취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제 대기실 빈앞이에 정원씨 오늘 기분 어때요?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아니. <웃음> 유치원생같이 왜그래? 오늘 의상에 대해서 소개를줘요 오늘 언니가 아주 좋아하는 의상이잖아저 오늘 약간 컨셉 은갈치? 이 <웃음> 그 중에서 상하이중에서 뭐가 제일 많아요? 저 바지요. 바지인데 이거. 오, 오. 아, 그리고 오 오늘 이형까지 어. 하얀색 다, 다하얀색고 아 예쁘네. 고맙다고. 핀. 어디 찍냐? 아니 핀 <웃음> 예쁘네. 오늘 언니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아 어, 뻥치지 마. 거짓말 치고 있어. 아니 너무 가까이 왔어. <웃음> 이제 가야 돼요, 리허설. 네, 그러면 은이 캠을 보고 있는 팬들한테 한마디씩 해주세요. 바이, 이따봐요 안녕, 갔다 올게요. 네. 지금은 음악 중심에 와서 리허설 끝나고 대기 중인데 할게 없네요. 저 핑크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색깔 엄청 빨리 봐서 이거 오늘이 아니면 볼수 없어요. 오늘만, 오늘만 볼수 있는 머리예요. 이게 진짜 빨리 빠지더라고요, 색게 지금도 좀 빠졌는데 아직 정신이 덜 차려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졸린지 모르겠어요. 어떡하죠? 어. <웃음> 졸려. 왜 졸려? 오늘따라 너무 졸려요. 오늘도 화이팅! 어. 어. 좀코감사 그래. 지금 생방 직전이고요. 굉장히 떨리네요. 오늘 I love coffee. I love coffee. 아 l o 리 이거 o f f I love coffee. I love 밟 o f f e e I l o v 전못 그러겠어요. 아, 아. 진짜 나이 먹어가지고 이런 거잘 못해. 말. 아. 아. 잠깐만. <웃음> 나이 먹어서 이런 가슴이 너무 아파. 안 자, 나한살더 나이 먹으니까 안 그렇게 되던데 형님들은 왜 그러죠? 너가 한대더 먹어봐. 한대더 먹어, 먹어. 네. 이런거 하는 거. 아 근데 예빈이는 요즘에 너무 신생아 같아서 죽겠어. 네? 음. 무슨 말씀이세요? 초등학교 학년, 아. 5학년. 교 5학년. 유시왕 카드 사달라고. 와어 짜증 땡 TV. <웃음> 지금 왜오학년 같은 거죠? 굉장히 성숙해졌어요. 있으면 야너 해봐. 뭐만하면저 <웃음> 보고 <웃음> 뭐, 뭐 해버려요. 자기 <웃음> 웃겠다고. 야너뭐 이거 따라해봐. 알았어. 자 연두뱅 TV. 우부터 같이 깔깔깔깔. 행수야 안녕. 배경음악 그, 깔아두세요. 여기 나는 이렇게. 아이돌을 하고 있는. 예빈이라고 해. 너가 지금 EBS 연습생이라며. 나는 근데 연습생 7 8년 했었거든. 우리 같은 공통사가 많을 것 같은데 언제 한번 만나서 티타임이나 가지지 않을래? 난 정말 너가 보고 싶단다. EBS 투사하겠다. 내가 아니면 EBS로 갈게. 수품실에서 만나. 팽하, 팽바. 나 이모티콘도 샀어 나오자마자. 내가 처음으로 산 이모티콘이 바로 너야. 어때? 너가 이만큼 우리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아서 야겠어목 건강 주의하고 음, 감기 조심하고 추우니까 난 너한테 항상 진심이니까. 뭐 고민이 있거나 이러면 희나피아 오피셜을 태그해서 인스타로 올려줘. 내가 찾아줄게. 너네 둘이 오늘 키가 비슷하다? 어? 뭐야? 언니 왜 이렇게 작아? 네가 높은 풍싫시 응. 언니가 너무 작아 <웃음> 저희 3 c m 밖에 차이 안 나요 너무 작아, 작아도 너무 작아 <웃음> 언니가 진짜 작아요 비율도 엉망, <웃음> 비율도 엉망진짜너이 <웃음> <웃음> 어? 가운데서 네? 봐 언니가 더 작은데? 얘 지금 봐라고 오, 어때? 한 번만 들어왔다. 왜요? 문제 어, 있나요? 언니 비유 엉망 뷰. 진짜. 저는 <웃음> 오늘 힐샀 괜찮아요. 큐. 큐? 큐. 블랙스왕, 화이트스왕. 네. 그러니까 그냥 블랙스 그러니까 화이트스이에요 <웃음> 바블라. 에이. 블랙스왕. 블랙스완 보셨어요 여러분. 저안 봤어요. <웃음> 왜 물어봤지? 대체? 아 그냥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궁금해서. 여러분 블랙스완 보세요. 재밌대요. 저안안어요제제톱톱이두나떨어졌졌요요데 아무도 몰몰요요원이 네. 손톱. 톱그 진짜 제 손톱이에요. 근데 떨어지면서 같이 뜯긴 거예요. o i n g to 짜 o 여기서 h e 손톱은? 나 이, 이거 틀렸어 이거야 아, 여기서 가짜 손톱은 없어 다될 거야 엄청 많이 길었어요. 오 시작한다. 어, 시작한다. 떨린다. 떨린다. 미니 팬미팅 하러 왔습니다. 미니 팬미팅 하러 안녕하세요. 왔습니다. M I N I M I N I 무슨 뭐야 조명 있는 오늘? M I N I 팬미 까요 <몬 brainstorm> 민화! 오, 민화! 오, 민화! 아, 가 <otur otur> <Curry> <friendly>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생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된다고.